안녕하세요, 에어식스TV 박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선호입니다. 오늘 리총 리뷰는 글록 19x 풀 오토입니다. 그냥 글록십구 X 아니에요? 구독자 분이 보내주셨는데 여기서 주목할 거는 슬라이드 저 측면이지. 어 오토야? 언제 이런 게 나왔었나? 실총은 몇년 전에 잠깐 이슈가 있었는데 양산된 건 아니고 테스트로 만들어진 모델을 보고 구독자분이 영감을 받으셔서 제작을 하셨다고 해요. 실총은 블랙라이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개가 됐었는데 AGL 6sec 마운트와 a i 포인트 t 1 쇼파이어 XH35가 장착되어 있고 풀 오토로 개조가 되면서 셀렉터는 18C 양산품은 아닌 것 같은데 슬라이드는 표면 도장이 깔끔한 걸 보면 테스트 삼아 만든 제품인 것 같아. 보내주신 구독자 자분이 동일하게 구현하기 위해서 6세컨 o 마운트와 T2 레플리카를 장착했고, 을 글록 18C 블루백 유닛과 해머 유닛을 가공 장착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실총용 c 그 g w o r k s 사의 Extended and Raised Slide Release도 가공 장착하셨다고 해요. 말이 가공 장착이지 정말 가공 엄청 많이 했을거야. 그럴싸한데요? 슬라이드는 세라코트로 다시 도장하신건가? 브론트 브론즈 색상이라고 하는데 색감은 꽤 괜찮은거 같아요. 그리고 슬라이드는 셀렉터 레버를 이식하기 위해서 가공이 필요한데 이것 때문에 테이블 작업때까지 직접 구매를 하시고 직접 가공을 하셨다고 해요. 총 베이스가 VFC라서 VFC 18C 부품으로 제품을 구성하셨다고 하는데 부품 구매 당시에 순정 부품이 재고가 없는 것들이 있어서 몇 가지는 옵션으로 구성하셨다고 해요. 대단하네. 직접 이걸 다 가공하셨다고? 6세컨즈 마운트는 레플리카가 마루이 규격에 맞춰져 있어서 실총 규격인 VFC에는 장착이 되지 않아서 프레임 쪽을 가공하셨는데 조금 성급하게 가공을 하셨는지 깔끔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뭐 일단 장착하면 안 보이니까 썸레스트처럼 엄지손가락 파지 위치에도 프레임을 가공을 해두셨네요 그리고 아무래도 가장 고생한 것 같은 슬라이드 릴리즈 레버는 실총용이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장착하기 위해 가공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 작은 부품이라서 금방 가공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실총용은 열처리가 된 제품이어서 갈아내기 쉽지 않았을 거야 그리고 실총도 그렇지만 이걸 장착하면 슬라이드 옆면을 갈아먹거든 그래서 좌우로 벌려서 간섭이 없도록 수정을 하셨다고 해요 혹시라도 장착에 오실분이 있으면 참고하시면 좋을것같아. 그냥 에어소프트용으로 나오면 그거 살라고. 넌 그래야 될것같아. <웃음> 블랙라이플 유튜브 채널에는 쇼파이어 마스터 파이어 홀스터에 장착을 했었는데 이분은 카이덱스 홀스터도 직접 제작을 하셨다고 해요. 오 되게 재주가 많으시네요. 와 이게 내부를 보니까 가공한다고 엄청 고생하셨을 것같기는 해요. 슬라이드는 가공이 깔끔하게 잘된것 같고 18c 유닛 장착할때 헤머쪽 부위 가공을 좀 하셨다고 해 앞서 얘기한 대로 마운트 치수가 달라서 가공한 부분과 특히 슬라이드레버는 vfc 순정과 형태와 두께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갈아낸다고 고생을 엄청 하셨다고 해요. 형도 글록 젠3 슬라이드레버를 mb로 단다고 가공하고 장착하셨었잖아요. 그건 같은 회사 제품이라서 요런 것 갈아내면 되는 쉬운 난이도지만 열처리되어 있는 소재 그거랑 난이도가 완전 달라 보충선명을 하자면 가공이 끝난 다음에 열 처리를 하기 때문에 열 처리가 된걸 다시 가공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 물론 드라멜 같은 전동 공구를 사용했겠지만 이게 초경 소재의 팁이 아니면 날이 빨리 상해서 작업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리고 아웃바렐에 있는 칼라 파트는 실총 디테일을 살리고 순정처럼 인너바렐을 잡을 수 있는 구조로 출력하셔서 장착을 했어 그리고 챔버 쪽은 호퍼 고무가 잘안 들어가서 메플리프 디셉티콘 호퍼 고무를 조금 가공해서 넣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챔버쪽에는 라인테이프 작업을 하셨다고 하는데 막상 붙여야 할 곳은 안붙였네 집탄체크는 10m에서 3번씩 3회, 가스는 그린가스, 비탄은 0.2g 탄, 현재 실내온도는 20.1도, 배고진의 온도는, 20 온도는 21.2도입니다 매거진의 용량을 확인해볼텐데요. 빈 매거진의 무게는 4 5 7 g 이고요 가스를 채운 후의 무게는 478g으로 가스는 21g이 들어갔습니다. 현재 실내온도는 20.5도, 매거진의 온도는 24.9도입니다. 바꿔줘. 이렇게 매거진 용량을 체크해 봤는데요. 현재 카운트는 209발이지만 마지막에 블로우백이 약해지면서 픽업이 두번 됐기 때문에 실제 발사탄수는 206발 정도로 봐야 할것 같습니다. 정상 작동 범위는 약 200발 정도로 확인이 된것 같습니다. 외부는 19X지만 내부는 18C. 아... 이런 리김에... 외부는 19X지만 내부는 18C 유닛이라서 그런지 한탄창 시원하게 연산은 잘 되는 것같아 그리고 실통처럼 가늠새 가늠자가 없는 상태로 세팅을 하셨는데, GBB는 구조상 가늠자가 없으면 블루백 유닛이 고정이 안 되기 때문에 너트로 고정을 하셨어. 이 부분은 차라리 슬라이드 후퇴용 레버를 출력해서 장착을 했으면 어떨까 싶어. 셀렉터 레버와 릴리즈 레버 위치 때문에 슬라이드 삭기가 조금 애매해졌거든 저는 이 제품을 매치해서 사용하지는 않겠지만 게임에서 사용하기에는 진짜 세팅이 잘된것 같아요. 특히 속사하면 냉각되는 s i M17, M18이랑 다르게 냉각이 엄청 심한데도 슬라이드 스톱도 잘 걸리는 걸 보면 글록이 대세인 데는 확실히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슬라이드 릴리즈 레버는 작동시 간섭도 없고 위치도 진짜 좋은 것 같더라고요. 핸드건 하나로 게임 뛰기 딱 좋은 세팅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 마운트와 세트인 맥웨도 함께 장착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긴 하더라고요. 오늘은 글록 19x 프로토 컨셉을 살펴봤습니다. 실총의 독특한 컨셉을 제대로 재현한 제품인 것 같고 구독자분의 정성이 느껴지는 듯하여 리뷰하는 동안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튜닝은 옵션을 구매해서 장착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장착이 불가능해 보이는 부품도 가공해서 장착하는 것도 하나의 재미인 것 같습니다. 저는 공구가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하드한 작업은 사실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물론 비슷한 세팅을 하려면 마루이 글록으로 손쉽게 비슷한 세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VFC 글록 19x 프로토 모델을 살펴봤는데요. 이 제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상 에어식스TV 박상현이었습니다. 장 감사합니다. 근데 네가 공구가 어딨어? 이런 니김미이